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미 반등이 시작됐다고 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반등은 무슨 굉장히 장기로 하락할 것이다. 인구는 계속 감소한다. 27년, 8년 와야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가치보다 평가절하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돼서 비싼 상황인지를 정확히 볼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락이 27년, 8년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하락을 만들어낸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의 해소로 추론해서 과연 지금의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 예상해 보고요. 또 지금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부동산 투자는 이어지고 있죠. 이 투자자 돈이 많으신 이 부자들이 노리고 있는 이 부동산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밑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진행했던 수많은 오프라인 강의까지. 멤버십으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락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건 결국 하락을 처음 만들어냈던 원인이 언제 해소될 거냐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이전의 상황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하락의 패턴은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짧은 기간에 네, 거의 30% 이상 빠진 현장들이 꽤나 많으니까요. 단순히 30%의 하락,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 이전에 이번 패턴을 보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21년과 22년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와요. 자 여기서 좀더 면밀하게 2020년과 지금 현재 30% 떨어진 그 가격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자, 많은 단지들이 떨어지긴 떨어졌고 급락을 하긴 했지만 2020년 가격보다 아직까지 비싼 단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많이 떨어진 단지 급락이면서 과락인 단지만 2020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져 있지 나머지 단지는 2020년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말과 같아요.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온 건데 그 급등의 원인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때 20년 3월이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요. 그래서 최근 연도가 평생 찍어낸 달러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풀어댑니다. 자, 그 머니가 시장, 자산시장 곳곳에 스며들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서는 임대 3법이 시행됩니다. 8월부터, 20년 8월부터.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코로나 머니, 그리고 전세 폭등, 이걸로 인해서 이 많은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 2020년 하반기의 전세가 폭등이 2021년에 상승 에너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주요 원인인 이 코로나 머니와 임대산법이 뭉개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바로 43년 만에 최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됐어요. 자, 이러한 고금리의 상황, 그리고 전세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해서 모두 다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 빠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급등과 급락을 이 사진 한 장이 표현해줍니다. 자, 일단 22년 최고가의 전세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치솟았었는데, 23년 1월에 찍힌 이 전세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지게 된 거죠. 자, 원래 가치보다도 떨어진 겁니다. 원래 전세 가격의 가치보다도 떨어진 거예요. 왜? 수요자들이 이고금리를 피해서 도망가느라 수요가 폭감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고덕그라시움 6억. 예, 헬리오시티 7억 4천 그리고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8억 다음포자이 12억 예, 전세가가 무슨 10억이 빠지고 8억이 빠지고 절반이 빠지고 예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매매가의 급등과 급락을 설명할 때는 2020년도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아직 하락이 아닌 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치인 이 전세가가 고금리를 만나서 리밸런싱 됐을 때는 2020년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금리의 상황에 따라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가장 크게 연출된 곳이 바로 이 전세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렸지만 항상 비정상적으로 급등 급락을 한 물건이 가격 회복도 반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비정상적인 전세가 자, 이번에 금리 하향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 회복은 정말 빠를 겁니다. 매매가보다 훨씬 회복이 빠를 거다. 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에 금리 하향과 전세가 회복이 만나면서 결국 부동산 매매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단지는 정말 찐반등 높은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단지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찐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차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의 멤버십 영상에도 단지 콕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단지들이 꽈락이 나왔다. 자, 임대산법과 코로나 예, 이 이전이 시점인 2020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화락입니다. 본연의 현재 가치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지가 반등도 크게 올수 있고 예, 투자 가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도 좋은 단지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게 뭐냐. 이번 하락에 강한 단지들이 있어요. 별로 안 빠진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지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원래부터 전세가율이 낮아요. 전세에 대한 의지가 낮은 네, 물건들이라는 거죠. 이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자본이 모여 있는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하락에 강하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급등도 없었던 거고, 급락도 없었던 거예요. 그 급등과 급락에 치우치지 않았던 곳들 보니까 거의 투자 중심지들이었더라. 반대로 이번 하락장에 과대 하락이 나온 단지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지들에서 과대하락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최근 입주장을 겪었던 신축을 위주로 과대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두 개가 합쳐진 단지는 더해요. 2020년 이전이 아니라 거의 뭐 18년 수준까지 과대하락이 나온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단지는 반등이 아주 시계 올수 있는 그런 단지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확연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전체 기간으로 봤으니까 뭐 급등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목동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보면은 15억 정도가 돼요 15억 최근에 지금 찍힌 게그 이후에 지금 찍혀 있는 거 보면 최근이 19억이죠 자 급등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급등이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옆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보시죠 자 지금 20년에 찍혀 있는 가격이 15억이에요 똑같이 2020년에 목동 재건축과 같은 가격이었던 15억이었습니다 자, 물론 평형은 다르죠 자 근데 이게 21억대까지 올라갔다가 21억대까지 옆에 있는게 지금 19억 찍혀 있는데 얘는 21억까지 갔어 21억 찍혔다가 지금 다시 15억 밑으로 20년 밑으로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거를 보시면 알다시피 신축 대단지가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 임대 입법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고 금리에 짜부되면서 급락이 나왔다 전세가가 미친 듯이 빠지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낮고 의존도가 낮습니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권 후반기 가서 9.13 대책 이후에 계속 실수요 장세잖아요. 실수요 장세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대단지의 수요가 더 강했다. 네.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덜 올랐습니다. 이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 아닙니까? 보덕 그라시움이 목동 신시가지 7단지보다 예. 네? 훨씬 비쌌다가 내려왔다는 라거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보시면서도 느끼셔야 되지만 지금 내가 보는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래 가치보다 비싸졌다가 원래 가치보다 떨어졌다가 반복하거든요 이것을 간파해서 싸게 사는 능력이 결국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리는 정점이고 상황은 또 바뀔 거예요 이 바뀌는 가운데 또 가치와 가격은 변화하겠죠. 우린 또 여기서 간파를 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자 결국에 하락은 멈추게 될 건데 언제까지 이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고금리 정책은 지금 현재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에, 피벗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전환하겠죠. 자, 이것을 오래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면 생산이 안 되는 거고, 생산이 안 되면 결국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결국 물가 안정세 찾아오겠죠. 금리를 지금보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뭐 활성화돼 가지고 여기저기서 투자하고 돈이 몰리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게 정상이다. 제로금리가 비정상이고 고금리가 비정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23년엔 결국 금리 추세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것을 이르게 판단하는 분은 뭐 1분기, 2분기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반기 된다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미 지금도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발상에 전환을 하고 밝을 때 어두운 곳을 찾아야 되고 어두울 때 밝은 곳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가치와 가격이 변하고 내가 유리한 판세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야 되죠. 자 이미 부자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웃긴 것이 예, 고가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상담 시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추가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예,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돈 많으신 분들이 주목하는 부동산은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아파트들이 아니더라. 지난 상승 후반에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 단지. 덜 오른 부동산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 오른 부동산이 이번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좀 떨어지면서 좀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정비사업지를 보니까 초기 단계, 중기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지가 가격이 또 떨어지고 돌올랐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 나오고 있더라. 투자하기 딱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의 재개발. 특히 이런 자리들. 지금 프리미엄 많이 빠졌죠? 지금 반등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서울의 중심지, 남들이 다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 용산 한남유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가격이 올라왔어요.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반등도 빠르죠. 근데 이 초기, 중기, 입지도 외곽이나 중급지 정도 되는 곳은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금액대의 경비사업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데가 어디냐. 일기 신도시에요.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23년, 24년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이 용적률을 보면 170에서 230 정도. 3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을 생각하면 재건축을 못하죠. 하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종상형과 같은 특별법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라 1기 신도시는 리사이클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1기 신도시 무조건 재건축으로 순환한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제는 4기 신도시 만들 땅이 없습니다 3기가 끝이에요 자 그리고 1기 신도시가 굉장히 노후 됐지 않습니까 이대로 냅두면 도심 공동화 슬로마 되면서 이 빈집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 신축을 공급시켜주는 재료로 일기 신도시를 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번 정부에서도 핵심 무기로 한게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니까 무조건 전 나온다고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압력을 받을 도시는 저는 분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게 요즘 상담 오시는 분이 다 서울의 재개발 아니면 분당 이두 개만 얘기를 해요 비교적 돈을 적게 들여서 재건축, 비교적 돈을 적게 들여서 재개발. 할수 있는 자리만 찾고 있다고요. 지금. 자, 누구는 하락을 언제까지 하락이 지속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반면에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또 하나의 가격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싼 물건들을 찾고 계시더라. 지금 하락이라고 다 움츠려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강의 제가 매주 수요일 진행하잖아요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항상 꽉꽉 차 있어요 뭐라도 하나 듣고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답니다 저는 실제로 뭐 이론적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디가 지금 좋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될것 같다 지역 물건 다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시원하게 제 강의에는 그냥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지금 투자의 지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세밀하게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다 입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경매에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시점에 최대한 싸게 돈을 들여서 180도 변할 수 있는 잠재가치를 최고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은 뭐고 전략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억으로 끝내는 정비사업은 어디가 될수 있을까 서울과 일기신도시 중점적으로 분당도 1억으로 가능한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싹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 파란 링크 클릭하시면 강의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